아, 어디 가는 건데요? 여정23884 코봉이. 주위해 아,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알려주셔야죠 개만 메고 따라와 아 도대체 어디가가는 거지? 나는 또왜재가가된 거야 아개다두 아이... 개가 자 개가 두 개가 두개 와 여기 뭐야 교도소야? 여기 뭐지? 잘 들어 여기는 SCP재단이다 네? SCP재단이야? 자를 따라와 아 알았어요 SCP재단? 와 엄청난데? 오 뭐야 와 건물 엄청나다 아 같이 가요 오자 이쪽 이쪽이야 자 들어가 아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면 되나요? 빨리 들어가 아네자 오셨습니까? 저쪽으로 잠시만 자리를 아아네 아, 이쪽이요 자 주사가 여기 있지 예? 네? 무슨 주사예요 왜 그래요? 지금부터 코봉 씨는 SCP들의 자료를 모을 실험체가 되는 겁니다 주사 맞으면 뭐 기억을 다 잃을 테니까 뭐 예? 네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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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방에 가만히 있어 알았지? 아네여기 아, 독방 같은데.. 아,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방에 가둔 거야 아 잠깐만 아 근데 왜 졸리지? 아 아까 그추사가나 추석은... 아, 졸리게 한거 같은데 아..왜 이러지 몸이 이상해 어, 어? 누구세요? 아 깨어났군 어? 누구세요? 야, 앞으로 너와 함께할 이 SCP 재단을 관리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다 아 편안하게 아저씨라 불러 네 아저씨 자 고봉아 내가 이 SCP 재단을 보여줄 테니까 아 나랑 같이 가자 아예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어머 자이 벽에 보이는 SCP들이 보이지? 어? 어디서 많이 보던 애들인데? 사실 기억을 잃었으니까 모르지 에이구. 네? 아 아니고 이 아저씨와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SCP들의 자료를 수집하며 나갈 거다 지금부터 이 재단을 구경시켜줄 테니까 자 이쪽으로 아예 근데 아저씨 이곳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에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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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P-001 타울엔자 저기있다 어? 우와 뭐야? 자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말고 저기 빨간 선 안까지 들어가면 안된다 아예 어, 알겠습니다 우와 와 이거 신 같아요 신 오, 칼을 들고 있고 들어가야겠다 아이 가지마 위험해 위험해 아이 괜찮아요 봐봐요 안 흔들리잖아요 봐봐요 그쵸? 아니야 코봉아 위험하다니까 아이 뭐가 위험해 오케이 들어가면 되지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아 봐봐 위험하다고 그랬지 어 뭐야 오늘 어, 분명히 죽었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? 얘기했잖아 너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존재라고 그럼 아까 그 주사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? 그렇지 어? 꽤 매력 있는데 자 자, 이쪽으로! 아, 아, 예 자, 직접 눈으로 한번봐 뭐, 저게? 뭐 저게? 오, 저 뒤에 저 개, 물물사라직이는거 아니에요? 거봉아, 저렇듯 알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기록하는 거란다 자, 이쪽으로 자, 지금부터는 위험한 SCP를 보여주마 저 SCP들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데 네. 살인이 대풀이되지 않도록 행동을 파악하는 거지. 너 같은 실험체를 이용해서 말이다. 어, 저한테 그런 얘기인 건가요? 아이 뭐 그렇치는 하는데. 어, 자. 단 들어가 보자. 아니, 말이 그렇잖아요. 좀 저를 죽이려고 하신. 아이! 이게잖아. 실험체라고. 어? 살 수도 있어. 어? 응. 뭐가이시점에서 갑자기 <웃음> 화이팅이에요. 저. 오지. 뭐, 들어가 봐. 뭐, 뭐. 와! 뭐야? 와! 뭐, 뭐야? 뭐야?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공격력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한테 해는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란다 아좀 바꿔둬 봐둬 봐 봐둬 봐둬 봐둬 봐둬 봐둬 봐어 알았어 어. 어... 됐다 자 어때?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? 어나안 할래요 허가 <웃음> <웃음> 한다고 해서 안할수 없어 왜냐면 여기는 재단이잖아 너 감금돼 있는 거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<웃음> 어, 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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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?